아, 엄마, 엄마, 엄마. 지나지 이제 당연히 끝날 거 아, 뭐해 아, 뭐, 뭐해 엄마, 엄마. 아, 뭐해줄까? 너셋다 뭐해줘야 받지? 야,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누군지는 알아, 누가? <놀린> 응? 뭐 해줘? 뭐 응, 뭐해줘? 뭐해줄까? 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너희집 얘기 나눴어 <웃음> <웃음> 그래, 계속 스어 하면 수다 떠나고, 스튜하면그러니까 엊그제 보니까, 그... 그... 그... 애가 거의 그... 뭐야... 그... 저... 저... 저 아직 다 다른 이불 안증에서 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먹는다, 서는다 먹는다... 뭐는다먹하다는다먹 내내뭐내려뭐뭐뭐뭐뭐뭐 <intenting> <sixteen> <touchdown upside down> <편리하기만 하자> <concentrate> 야, 이거 한참 만이네 그죠? 응. 영상에서 내 봤었는데, 응? 응. 주희 안녕? 엄마. 어, 썼어, 썼어. <웃음> 어? 어, 어? 이게 이제 치가 말을 하는데, 저, 거 어제 뭐야? 응, 하고. 지금 이거, 이거도 말하는 을 거예요? 그때도 이 얘기했지만, 그 뭐, 몇 개월 전에 얘가 언어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조음을갖다덜하는 거지 잘안 되니까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든 거지 근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도 보니까 어, 되게 내가 손을 올렸을 때 손을 갖다 치면서 하는 게 비, 비언어적으로 그런 게 되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응? 저기 뭐야 어. 아이고 저는 그래 유치원에서는 좀 어때요? 요즘? 유치원에서도 이제 피드백을 처음에 올 때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제, 예, 예. 응.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는 아직 어울려서 너무 아니고요. 응. 같이 어울려서 놀면 뭐끌 그런데 그러고 애들 을 보는 건 어떻게? 애를갖다 관찰을 할 텐데. 네, 이제 먹는 거랑 이런 거 다른 애들 처음에 신경 안 썼대 말해 뭐 먹든. 뭐. 그래서 이제 좀 식당은 편하긴 편했는데, 음. 좀 지나면서 이제 다른 애들 식판도 보고,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몇 시지? 네 시까지인데, 음. 한 시간 대부분 끝나서 먹어야요 아, 그때 자비도 가방 뵈고 간다고. 아, 야, 야, 야. <웃음> <웃음>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신경쓰고 오면서 이렇게 아, 야, 야. 고전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분위기라고 할까요? 예. 그죠. 그러면 그, 그 유치원에서 정해진 이렇게 룰이나 이런 것들은 지, 지키죠, 이제. 네, 그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네,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 못하다가 지금 이제 이해를 하는 거. 어, 네, 뭐 그치. 지키는 거, 뭐 앉아서 먹어야 돼, 뭐 어디 여기있어야 돼, 나가지 말아야 돼 음, 이런 것들. 눈빛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이제 그때도 안정됐던 건데 <웃음> 더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네.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웃음> 응? 음. 다른 애들이 와서, 얘한테, 음. 지휘한테, 이렇게, 뭐 어떤, 음. 이렇게 그 뭐, 놀이 제안이든지, 이렇게 제안하면, 얘가 네. 피하거나 그러진 않지. 어, 놀이 제안은 모르겠어요. 와서 막 인사하고 이러면 같이 인사하고. 그렇지, ]겠네. 그렇지. 안녕하세요. 같이 안녕하세요. 음, 지금 보니까, 이제, 얘가 음성을 이용해서, 네, 네. 음성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그게 되게 주,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네. 아이가 그 이제 언어 욕구가 생긴다는 거고 좀 일단 이제 한번 정리해 를 드릴 텐데 실제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의지 이런 게 가져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네. 종류가 아직 제한적인데 최근에 좀더더그뭐 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조금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자주 쓰는 단어나 말을 하는데. 음. 네, 좀 이제 새로운 것들은 좀 힘들어요. 그죠. 네. 어, 네. 주로. 그러면은 좀 자주 알아듣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뭐 일상에서 뭐 요구어 뭐. 엄마. 얘기거든. 네. 뭐좀 네. 있다 먹어 기다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 네. 엄마. 어, 어. <웃음> 네. 아니 자기가 발라를 갖다 하는 거 기다려를 이야기하죠. 아니 아니 발화하는 거는. 스스로. 뭐 엄마 도 줘. 거 줘. 엄마 해 줘. 해 줘. 엄마 네, 해 줘. 그다음에 그래. 엄마, 엄마. 뭐 자자. 뭐도 자자. 그래도 되게 요구어들이 좀 많아. 응. 그죠. 요구 지금 네, 지금 네. 애들이 요구어 위주로 먼저 발달하기 시작해. 네,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네. 사물에 대해서그네이밍 명명하는 것들이 음.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조금씩 조금씩 종류가 늘, 늘고 있는 거죠. 음. 엄마를 하고, 아빠 소리 아직 잘못 들어봤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가그 이거 구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게 발음 조음을잘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음,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그게 이제 요구가 아마 종류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을 거고 응? 엄마가 일상적으로 이제 언어를 지시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알아듣는 거고 이거예뭐 네, 알아듣는 건 거의 다 하고 그렇지 예뭐 네, 요리할 때 그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거의 감시 수준이라고 보야되죠뭐 그래. 하는 걸다 따라하고 참견하고 응. <웃음> 그래서 그 거기 이걸 하지만 저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다 알아도. 고 어, 그거는 안 돼. 그거 먹으면 안돼 이런 더안 먹고. 음. 그냥 먹어도 돼. 이러면 다 먹어도 되고 근데 <웃음> 네. 네. 네. 코로나 중간에 끼고 있어 갖고 오랜 얘기도 못 하고 막이갖다가 음. 상황이 그러니까 음. 어, 근데 이번엔 이제 어쨌든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보는 건데 그 저번에 어쨌든 저번에 봤을 때보다 눈빛도 훨씬 더 좋아지고 표정도 훨씬 더 좋고, <웃음> 그리고 뭐 아기가 기본적으로 뭐야 언어를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식으로 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없이 어떤 행동만 하는 건 거의 없아요 예, 응? 네, 거의 너무 너무 떠들어 대. 그렇죠. 그냥 여기 시끄러운 거지, 그냥. 좀 압박을 <웃음> <앞둬도 웃음> 내가 엊그저께 내 강의서도 한세 가지 조건을 갖다 얘기했는데, 자폐를 갖다 벗어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이제 그냥 실제로 그사람을 갖다 되게 좋아하고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응? 두 번째로는 그 뭔가 뭐 듣는다, 응? 시각 처리나 청각도 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 이게 이제 완벽하진 않는다 그래도 얘가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도 언어를 이용해서 있잖아요. <웃음> 상호작용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여기까지 도달을 어떤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지능 문제하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두 이 번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시각처리나 뭐, 청각철이나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려는 그런 욕구와 의지 행동이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는 한음절 두음절세음절 이렇게 언어 가는데 말이 계속 그 문장으로 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문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뀌어요. 바뀌어서 지금 이 정도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다 이루어진 거로 봐야 돼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가 발달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을, 말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따라하는 건좀 같아. 따라하라고 뭐... 엄마 엄마. 아, 네. 그 따라하라고 뭐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엄마, 엄마. 제가 말만 하면은. 엄마. 가 자기만의 언어로 막 같이 먹고 드러지 그냥 그냥 얘랑 지가 받아 갖고 말 하나 하나. 그냥 아무, 아무 말이야아 아무 말이 아니지. 지한테 <웃음>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애들이 이제 언어가 그 기계적인 언어 취자면 지시적인 모방을 한거든. 뭐라고 얘기하면 따박따박 따라하는데 그런 애들이 능동적인 모방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음. 얘가 능동적인 모방도 하던 거고 그러 음. 넘어갖고 그냥, 그냥, 그, 그냥 단순 모방이 아니라 음. 이, 의사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언어모방하는 것보다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돼요. 뭔가 이제 막, 어 말이 안 나올 때 저도 음. 이제 뭐, 뭐 어떻게 도저히 도저도저 이럴 때 엄마 음. 음. 음. 음. 아왜왜 아, 지금 페이스를 뭐, 유지해야 돼요.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이런 거지. 지금 이제 지우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까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현재로 이제 그 지우가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제 지우가, 우리가 이제 7월에 시작할 때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들이었고, 어, 얘가 그, 뭐야.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굉장히 이 퇴행을 갖다 많이 한 거였거든. 그리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치료를 시작할 때 굉장히 심한 증세였고 이게 내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애들 치료하는 애들 중에 지우가 가장 심한 레벨의 그 아이였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지금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본 요건은 충족이 된 거예요.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기본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어 지능이 어느 정도 될지 AI가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이잘안 돼. 좀더 지나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지능 상태가 좀 안정감이 있대되면 어, 괜찮지. 실감, 뭐. 나이가 뭐, 뭐 그래도 점점 점점 계속 그 일반 인적인 수준에 근접해 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능 문제가 이제 약간 뭐가 어려움이 있때 되면은 그걸 못 미칠 거고. 그래서, 어 계속 좋아하는 질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니까 내가 계속 나는 그뭐 한, 시간 가는 만큼 좋아질 거예요. 시간 가는 만큼.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맞아요. 다만 이제 좀 주의깊게 계속 봤으면 좋겠는 거는 아마 아빠가 이게 얘네들이 있잖아요 다시 정체나 퇴행이 있잖아요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오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 예, 그거는 올때 되면 어떤 식으로 오냐면 어,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퇴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맘만만마 엄마, 엄마 하던 게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아 그건 해 예? 그리고 하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다해 기능이 없어지진 않은데 뭐가 없어지면 냐 눈빛이 약해지기 시작해 이게 떨망한 느낌이 약간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해 이게 이제 태행이재차 이루어지거나 이런 데는 애가 뭔가 이렇게 템포가 반응, 반응 속도 있잖아 이게 마치 버그가 나듯이 컴퓨터 중에 버그가 나듯이 약간 반응 속도가 이게 늦어지거나 응? 음. 분해지거나 음.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빠탕빠탕하잖아요 지금은 응?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어리버리한 어리버리한 게. 지금은 우리가 말못 알아들었지만 응. 얘가 지금 이게 똘똘막하게 차기 이 흘렀다 래서 그런 게 약해져요. 응? 눈빛이 약간 흐려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응? 어쨌든 그러면은, 아, 이거, 좀 저, 저, 저, 응? 조금, 그, 그, 비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땐 바을 연락줘요. 그거 하나만 응? 응. 생각하시면 돼. 응? 응. 1년 반 정도 가까이 됐지.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응. 어, 뭐야, 시간이 가는 만큼 해, 그, 유지가 되거든, 했던 애들은. 있는데 지우가 이제 거기 잘 유지될지 어떨지는. 근데 어제 식이요법은 계속 할 거야. 네. 그죠? 식이요법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그럼 유지돼거 유지될 거라고 난 기대해. 근데 보통은 자꾸 이렇게 텐션을 떨어뜨리거든, 부모님들이. 내가 좀 좋아지는 느낌 들면, 슬렁슬렁스러 자꾸 뭘바뀌 그리고 이제 또 한약을 먹을 때는 또그 한약 때문에 또 조심도 하는데 그것만 잘 유지, 식욕법만잘 유지하면 내 생각에는 재차 퇴행되는 건 없이 계속 올라갈 거라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시간, 시간이 가는만큼 좋아지죠. 그래서 한뭐뭐뭐 뭐뭐 계속 좋아지면 한 6개월이 1년 정도 있다 한번 보든지 한번 은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면 중간에 라도 어려우고 있으면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애가 올라오는 속도나 이런 거좀그 그 페이스를 좀 봐야 돼요 그래요 이게 어쨌든 어? 지우가 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지고 어? 저거 저거 좀 애가 끝까지 좀 나중에 어쨌든 응.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유창하게 하는 걸좀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되게 분명한 건 말을 잘 하게 돼요 응? 이미 이미, 이미 다한 거예요 이거도 마저 이제 마무리하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인데 말을 하게 하는 것보다 언어 욕, 그러니까 언어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어 욕구를 갖다가 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해야 된다. 근데 얘는 지금 그게 꽉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언어 욕구가 왕성해져, 그걸 소리를 막 내기 때문에 피드백을 할 거예요, 계속. 네? 지도 지도지바음을안아 지도 응? 지가 틀린 발음인지 아닌지 알면 돼서 이거는 계속 바에가서한 1년 지나면 상당히 많아줄 수 있는 말로 바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돼 이거는 그렇게 원리상 그렇게 되어 돼, 돼있어. 내가, 내가 여기서 뭐 1차로 정리한다는 라 생각을 하도 별 걱정을 안 하는 게 궤도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간 가는 만큼 좋아하지 않아요.